안녕하세요. 돈파는 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요즘 금리 전쟁이 정말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은행끼리 예금자를 뺏고 빼앗기는 전쟁은 말할 것도 없고 제1금융과 제2금융 그러니까 각종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농수, 추격, 신협 등등 최근에는 보험회사까지 뛰어들었습니다. 신용카드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것 어떤 분이 댓글에 이렇게 달았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새마을 금고에 갔는데 예금 대기 줄은 1시간이 넘었고, 그런데 대출 창구에는 텅텅 비었더라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금융회사들은 마진이라는 것이 대출해서 받는 금리, 대출이자 그것으로 예금자에게 예금, 이자를 지급합니다. 그 차이로 묶어 살죠. 이른바 예대 마진입니다. 그런데 대출, 즉 장사는 하지 않고 돈만 계속 모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이상하게 수상하게 생각해야 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제목처럼 고금리가 쏘아올린 금융회사 유동성을 조심하셔야 한다라는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자, 최근에 보면 시중 은행이 5%대 예적금을 출시했죠. 그런데 당연히 시중 은행으로 돈이 쏠리게 되니까 저축 은행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당연히 저축 은행 금리는 시중 은행보다 비싸야 합니다. 그래서 저축 은행을 비롯한 제이 금융에서는 6%대 예금 적금이 등장했습니다. 그죠? 이처럼 시중에 있는 돈이 은행, 저축은행 등등으로 다 쏠리니까 이번에는 보험회사까지 등장했습니다. 보험회사도 5%대 저축보험을 앞다투어 출시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회사들은 리볼빙 등 신용카드 서비스 수수료를 조금씩 높이고 있죠. 사실 금융회사를 유동성으로 기준으로 보면 신용카드회사가 제일 불리합니다. 왜냐하면 신용카드 회사는 예금 수신 기능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사채를 주로 발행해서 자금을 많이 모으죠. 그런데 최근에 회사채 발행을 해도 잘안 팔립니다. 그만큼 불신이 많아졌기 때문이죠. 어쨌든 시중은행에서부터 신용카드 회사까지 금리 전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이것이 단순하게 기준금리가 오르니까 수신금리도 오른다. 그것은 당연하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출 창구는 비어 있습니다. 실제로 대출을 잘 해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장사, 예대 마진을 포기하면서까지 왜 각종 은행들은 이처럼 돈을 썰어 담고 있을까요? 이것을 우리는 수상하게 생각하면서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무조건 맡겨도 될까 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같은 은행들은 보험회사까지 신규 대출은 줄이면서 왜 돈을 끌어 담고 있을까요? 금융회사들을 조금 분류해서 제가 말씀드리자면 은행이나 제2금융기업들은 가장 큰 것이 바로 대출 부실 리스크에 대비하는 겁니다. 자 금리가 계속 높아지면 수신금리도 지금처럼 높아지지만 기존에 변동금리로 대출받았던 예컨대 뭐 부동산 쪽에 PF대출이라든지 자영업자 대출이라든지 대출 상환 비용도 굉장히 비싸지죠. 그런데 장사가 잘 되지 않는다면 특히 건설업 요즘 불황이지 않습니까? 자 대출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서 일단 돈을 쌓아두어야 하겠죠. 이것이 은행이나 제2금, 제2금융에서 금리경쟁, 고금리를 계속 경쟁하면서 돈을 끌어모으고 있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보험회사는 마찬가지입니다. 보험회사도 대출을 하죠. 일부 대출 부실 리스크도 있고 특히 보험회사들도 아파트나 이런 대출들이 많죠. 그 다음에 보험회사들이 돈을 계속 수신, 끌어모으고 있는 이유는 보험회사가 수년 전에 팔았던 고금리, 고금리 상품들이 역마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근데 10년 전에 팔았던 고금리 상품들이 지금 10년이 만기가 되면서 보험금, 돈을 내주어야 하잖아요. 만기상환. 그런데 당연히 역마진입니다. 고금리가 아니었죠, 지난 10년 동안은. 그러다 보니까 역마진이 발생하고 있는데 돈을 보험금 상환을 해 주려고 하니까 당장 유동성 위기에 취하죠. 그래서 계속 지금 새롭게 고금리 상품을 출시하면서 그것도 확정금리로 출시하면서 상품을 계속 팔고 있습니다. 자, 이건 역시도 일종의 돌려막기입니다. 예컨데 고금리 역마진 상품을 상환하기 위해서 지금도 고금리 확정 상품을 팔면 5년 뒤, 10년 뒤 지금 확정 상품을 팔았던 이 고금리는 5년대, 10년대에도 같은 금리가 유지될까요? 그렇지 않다면 마찬가지로 역마진에 시달려야 하겠죠. 일종의 수건돌리기라는 셈이죠. 자, 1번과 2번, 즉 금융회사들이 돈을 계속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대출은 하지 않고, 결론적으로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금리는 계속 높아지죠. 경기는 침체하죠. 그러니까... 대출 부실 리스크가 가장 큽니다. 결국 유동성 리스크죠. 이 같은 이제 유동성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자 그렇다면 요전 같은 고금리 당연히 누려야죠. 잘 이용해야죠. 그런데 조심해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금리를 누리면서 조심하려면 어떤 것들을 우리가 조금 주의깊게 생각해야 될까 그것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은행이나 제2금융 또는 보험 상품들을 가입할 때 말입니다. 자, 은행이나 제2금융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은행이나 제2금융은 당연히 자산 건전성 그리고 안정성을 확인해야겠죠. 이것은 지금 자막에 나가고 있는 것처럼 크게 자산 건전성 비율 BIS 그다음에 고정 이하 여신 비율, 고정해야 여신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부실 대출, 연체 가능성이 높은, 심지어 부도 가능성이 높은 여신 비율, 대출 비율을 뜻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 연차율, 그 다음에 유동성 비율, 이런 등등을 조금 확인해야 하는데 이것은 각각의 개별 은행마다 다르고 또 시시각각 다릅니다. 그러겠죠. 이달 다르고 다음달 다르겠죠. 그래서 제가 지난 방송에서 금융감독원에 가면 은행이든 제2금융이든 이 같은 자산건전성, 고정이야 여신비율, 연체율, 유동성 비율을 어떻게 확인하면 되는지를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참고하시고 이따가 그 해당 영상도 다시 링크해 놓을 테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은행 제2금융들은요. 아무래도 예금자 보호 한도가 있지 않습니까? 예금자 보호 한도, 이자 포함 5천만 원까지 각 은행별 분산 예치하는 것도 참고하셔야겠죠. 뭐 이것 모르는 분들 없을 거고. 어, 그런데 뭐 저축은행이라든지 또 새마을 금고, 농수 충협. 자, 이런 각급 은행들은 예금자 보호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 결론은 같습니다만 과정이나 방법은 조금 다르다. 그것도 이전 영상에서 설명해 놓았으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무래도 요즘 같은 고금리니까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조금 주의하셔야겠죠. 예 근데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종합과세로 넘어갑니다. 이것은 아시죠? 따라서 아이에서 계좌라든지 그 다음에 예금기간을 이자가 발생하는 기간을 조금 연도를 분산한다든지 이런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런데 어떤 분은 또 이런 질문도 하세요. 금융소득 종합과세 때문에 아예 예금, 은행 예금을 안 하는 것은 어떨까요? 돈을 집에 두는 것은 어떨까요? <웃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단순하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자를 빼금 받고 50원 세금 내는 게 좋습니까? 이자를 한 푼도 안 받고 세금도 한 푼도. 안되는 게 좋습니까? 자, 이런 질문 간단하게 드리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축성 보험 쪽으로 가 보겠습니다. 저축성 보험은 첫 번째 만기 설정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요즘 이제 저축성 보험 고금리 상품 보면 5년짜리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보험회사 입장에서도 5년 이상 고금리를 계속 확정해서 주는 것은 아까 예대 차이 그다음에 고금리로 인한 수익성 악화 자 그것이 조금 걱정이 되죠 그래서 5년짜리도 많은데 어쨌든 이 저축성 보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비과세 효과를 누리려면 10년 이상 10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보험상품에 따라서 10년 고금리 확정도 있을 수 있으나. 이때 유동성을 잘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즉, 10년 후 유동성. 앞서 말씀드렸듯이 보험회사들이 10년 전에 팔았던 고금리 확정 상품의 보험금 만기가 되어서 보험금을 지급하려다 보니까 돈이 부족해집니다. 그것을 위해서 지금 고금리 새로운 고금리 확정 상품을 팔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건 역시 도 지금 파는 것도 나중에 유동성 위험에 노출될 수 있겠죠. 수근돌리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과세 때문에 10년 이상 지금 가입한다. 이것도 조금 생각해 보아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 10년 후 유동성을 알 수가 없죠. 특히 중소보험회사로 갈수록 더욱 그럴 수도 있다. 이 점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보험회사의 특징이죠. 보험상품. 아무래도 조기 해약할 때는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금 사용 계획을 잘 생각해 보시면서 상당 기간 동안 최소 5년 이상을 묻어 둘수 있는 돈을 이용해야겠죠. 저축성 보험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예금자 보호도 당연히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제 분산 해체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 변액보험은 보호가 안 된다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금리 연동형 상품만 예금자 보호에 적용된다. 변액보험은 투자형 상품이기 때문에 적용 안 된다. 그것도 꼭 기억하시고 자그 다음에 보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산 건전성, 안정성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또한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같은 방법으로 확인해 볼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자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아무래도 예컨대 10년 이내 5년짜리 저축성 보험을 활용한다고 하면 당연히 비과세가 되지 않으니까 당해년도에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조금 주의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컨대 내가 가진 돈을 왕창 그금을 왕창 5년짜리 저축성 보험에 활용하면 만기가 되는 그 해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조금 고민하시면서 기간분산 등등을 활용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오늘은 이렇게 고금리가 쏘아올린 금융회사 유동성 위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어 보았는데 지금 자막에 보는 영상은요. 제가 11월 10일 날 올려놓은 영상입니다. 그 영상에서는 주로 이금융을 중심으로 연초일부터 자산 건전성까지 어떻게 확인하는지 금융감독원 사이트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쉽게 설명을 해 놓았으니까 참고하시고, 같은 페이지, 금융감독원 같은 페이지에서도 은행에 대한 것, 보험회사에 대한 것도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 조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는 기본 그리고 구독 버튼 누르고 나가시면 좋겠고 지금 보시는 영상은 위에 또 링크해 놓겠습니다. 고맙습니다.